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정말 양파 같은 분입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이미 이분은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석이 허용됐는데요. 보석 조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해 보석이 취소될 뻔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를 도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 씨는 여러 증명서와 이력을 위조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모 최 씨의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에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 시한을 어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한 성명 불상자를 경찰이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 씨의 회사가 사업기한을 넘 어겨 별도의 연장 신청도 없이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했는데 양평군이 뒤늦게 사업기한을 변경해 준공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었고 윤 후보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 장모 최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통화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도이치모터스 건은 본인이 한, 거, 한 거라고 한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이미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 통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아, 검찰이 어, 최씨와 김씨 모녀 간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경기도 양주 충호공원 경영권 편치 의혹 관련한 수사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양파 같은 사건들 뒤에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최 씨의 범행과 의혹들이 윤석열 후보가 검사였던 시절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은폐되었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다 윤 후보가 총장이 되자 검찰은 장모 대응 문건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기 이릅니다. 윤석열 검사와 윤석열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가족 보위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한게 아니라 윤 총장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고 방어하는 역할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 나섰습니다. 검찰 권력을 사사로이 가족들 보위에 가져다 쓴 사람이 대통령 권력으로는 무슨 짓을 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